가인선 이외의 나머지 값들이 할인금액이랑 청구금액이 이상하게 나올 때 확인하는 방법과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선의 값이 할인금액이 400원이 나와야 되고 청구금액이 5만 6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왜 값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때는 테이블에 들어가서 먼저 자료값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가인선은 등급이 i이고 사용시간이 200이죠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고 테이블2에 가서 i인 자료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급명은 일반, 45,000원이 맞고, 150, 120, 시간당 보너스가 1이 아니라 2죠. 여기에서 오타가 발생해서 자료값이 틀리게 나온 겁니다. 여기를 2로 수정해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나머지도 창을 닫아주시고, 다시 보고서를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면 가인선이 400원, 5 600원으로 정확하게 수정돼서 나오게 됩니다.